보고 보고 보고 yeah, okay. Yeah, okay. Okay. 편한 대로 해 그냥 네, 하, 네 하던 대로 됐어 그렇게 하고 바이스에 물려 이렇게 하고 물려 여부, 여부 티셔츠가 아니고 그 만큼 렇게 하고 계속 공을 조속 품을한반 정도만 돌려 손으로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그 정도만 하고 그렇게 하고 줘가지고 물려서 얼굴같이 한번 해라 됐어 됐어 얼굴이 너무 흐려왔다 됐다 야 <목소리> <목소리> 그냥, 그냥. 됐어. 됐어. 그러니까 아까조이는거하 그 조이는 거. 띄는 것까지 안 보여줘야 되네 시작해 찍어가지고 코스를 발라서 거기다가 끼우고 어, 그렇게 해서 또 오케이 한번 하고 어, 됐어. 한번 들고 틀었어 됐어. 됐어. 이제 가야돼. 早い 먼저 해 말이죠. 근데 카메라에 왜? 하고, 그리고 내고차로 제거, 실패하고 이제 자르는 거야, 이고이 <목소리> 너무 숙인다. 됐어. 어떻게? 게 자르? 자, 이렇게 있요 네, 흘러도 안 돼요. 네, 흘러안 돼요. 몇 시? 몇됐습니다 시? 몇 시? 이 시? 게 시? 몇 시? 몇 시? 몇 시? 몇 시? 몇 시? 몇 시? 몇 시? 몇 그거를 여기다. 됐어 i s s This, sir. 먼저 둘다 대고, 대고, 체크하고. 자, 자를게요. 예? 나 이걸 그냥 바로 체크하라고 하면돼요 이렇게 되고 아, 네. 오케이 됐어 지금 예조립면니다 이대로 바로 조립 오케이 오케이 됐어 잘라 이렇게 돌아 그러네 잘 보이는 쪽으로 한나만 보여줘도 돼요 다른 분 주시면 다, 다 저갈 필요는 없습니다 네? u s t a 기 그냥 그대로 그대로 달라 m e 거기рон기 앞으로 유행로 여기 요치가네